오늘 예배 모범 네 번째 시간입니다 공예배에서의 태도라는 제목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로 5절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 말씀 합독합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공예배에서의 우리의 마음가짐과 태도는요 예수님이 어떻게 예배하셨을까 그 예수님의 마음가지심과 태도 안으로 들어가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베드로전서 2장 우리가 말씀 다시 한번 좀 보세요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산돌이신 예수님과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 예배죠 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어, 왜 예배를 잘해야 할까요? 어, 우리가 예배를 잘해야 하는 이유가 분명해야 되잖아요 왜 예배를 잘해야 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예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가 예배 속에서 보여져요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 안에 들어갔을 때 이렇게 산돌같이 두 가지죠 우리가 예배를 잘 해야 하는 이유는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배를 왜 잘해야 되는가 은혜받기 위해서 그리고 한 주를 뭐 힘있게 살기 위해서 뭐 얘기가 되죠 그러나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예배를 잘해야 하는 이유는 은혜받고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가 예배 안에 있듯이 우리가 그 어, 예수님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가 발견되고 드러나지고 만나지는 거예요 하늘적 존재로서 예수님 안에서 나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어, 두 가지예요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설명이 두 가지예요 너희도 산들같이 첫 번째가 뭐예요? 이제 검정게 표시해놨잖아요 하이, 뭐예요? 네, 신령한 집 이렇게까지 제가 착할 수가 없어요 신령한 집 신령한 집이라는 말은 이게 다분히 구약의 성막을 그 내포했던 베드로 사도의 표현인데요 그 성전을 성막 그리고 성전을 이루는 돌을 얘기할 때그 신령한 집 성전의 기둥들 돌들이 렇게 합쳐져서 어, 성전이 되고 또 구약의 이 성전 전에 어, 뭐가 있었죠? 성막이 있었죠. 그러니까 성막에는 마흔여덟 개의 널판지에 금이 입혀져서 그것으로 성막이 구성돼요. 그러니까 아 신령한 집이라는 것은 어, 이렇게 성막과 성전처럼 어, 합쳐져서. 어, 거룩한 성막과 성전이 되어지듯이 이렇게 합쳐져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구나 어, 그, 그, 그, 그런 그그 신령한 모습 영적인 그런 존재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성전이다 어, 우리가 어,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다 라는 첫 번째 신령한 집이고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누구라고요? 우리가 누구라고요? 첫째는 성전이라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누구라는 거예요? 예, 거룩한 제사장이래요 그러니까 그 성전 안에서 성전인데 또 성전 안에서 제사드리는 제사장이래요 그러니까 예배를 잘해야 하는 이유가 이두 가지예요 첫째는 아 내가 성전이구나. 내가 성전인데 나만이 아니라 우리의 우리. 우리가 성전이구나. 그래서 예배는 나 혼자 하는 게 예배 아닙니다. 함께. 나 하나만 기둥 하나만 땅 있는 걸 성전이라고 누가 그래요? 마 48개의 널판지에 금이 입혀져야 되는데 한 개의 널판지로는 성막이 구성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함께. 아 함께. 하여지는 성전이구나이게첫 번째고 나란 존재 예수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두 번째는 또한 이 성전에서 예배하는 그 신령한 제사를 하는 제사장이구나 거룩한 제사장이구나 거룩한 목사 혼자만 또이이렇게이 거룩한 제사장들이에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예배하는 거룩한 신령한 제사를 하는 거룩한 제사장들인 겁니다 그렇다면 뭐가 제물일까요 신령한 제사하려면 뭐가 제물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제물이 뭐예요 우리가 산재물이에요. 우리가. 우리가 이제 헌금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앞에 아멘하고 하는 이 모든 이게요. 이게 우리가 재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속에서 성전이고, 재물이고, 또 하나님 앞에 신령한 제사로 이 재물된 나를 들고 나가는 거룩한 제사장이고, 붙이고, 어? 장구치고, 춤추고, 노래하고 예수님 안에서. 이게, 이게,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어? 네, 그런 음, 그 공예배 안에서의 아, 이런 나의 존재 발견과 존재의 기쁨과 누림을 음, 있기 때문에 드러나기 때문에 공예배는 잘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준비부터 시작부터 공예배 안에서는 이런 부분이 생각하고 준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예배 모범에 따라서 우리가 좀 살펴봅시다 먼저 이제 크게 네 가지를 살펴볼 건데요 예배를 위한 준비와 예배당에 들어올 때의 태도와 예배의 시작과 또 공예배 때 시작할 때 가져야 할 우리의 태도 이 크게 네 가지를 살펴볼 겁니다 첫째 예배를 위한 준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요 함께요 회중이 공 예배를 위하여 모일 때에 미리 자신의 마음을 준비하고 다 나와서 함께 참여할 것이다. 이때 테만이나 다른 사적인 모임을 구실로 공적 규례에 결석해서는 안 된다. 웨스트 예배 모범에 딱 이렇게 돼 있어요. 회중이 예배에 참석하는 회중이 공 예배를 위하여 모일 때에 미리 자신의 마음을 준비하고 다 나와서 함께 우리가 성전이니까요. 마흔여덟 개의 널판지가다 나와서 함께 참여할 것이다. 이때 테만이나 게으름이나 나태나 또는 다른 사적인 모임을 핑계나 구실로 공적 규례 이제 주일 공 예배를 말하는 겁니다. 결석해서는 안 된다입니다. 왜 그런지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봐요. 첫 번째. 에... 예배를 미리 준비해야 된다 그러죠 어, 여기 보니까 회중이 공예배를 위하여 모일 때 미리 자신의 마음을 준비하고 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1번 한 주간 음, 우리는 예배를 위해서 사는 존재입니다 출협기 20장 8절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어떡하라고요 예. 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 예배 준비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기억하여예요. 기억하다라는 말은 뭐, 뭔 뜻인가요? 이 뜻은요, 늘 생각하라는 거예요. 아 주일 주일날 아 주일날 요일이 요때고 아 주일날 예배하러 가요 이렇게 주일 날짜를 계산하는 게 아니라 성도는 주일 예배를 위하여 사는 자예요 주일 예배를 목적으로 한 주를 사는 것이고요 예배하고 그리고 그 예배로 또한 주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 공예배가 목적이고 공예배가 거기에 초점이에요 왜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늘의 산소망을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이잖아요 이 땅을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사는 이유는 그죠 영원한 하늘의 그참껏참 참 소망을 향하고 그것을 두고 있기에 오늘을 열심히 사는 거죠 그 힘으로 그리고 그 힘을 얻으려고 오늘도 열심히 사는 거 그죠 주일 예배는 공 예배는 날짜를 기억하라는 게 아니라 늘 생각하는 한주의 삶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산다. 한주 살다가 아 오늘 예배 가야지 이게 아니라 예배하기 위하여 한 주를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안에서 치열한 영적 전투와 극직장이 벌어지면서 하 아,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만 사는구나 하고서 예배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정말 영적으로 펑펑 울어야죠 그리고 성도들의 반가움은 영적으로 치열한 전투를 서로가 막 싸워서 오늘 기도자가 말한 것처럼 이긴 자인데 이기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는데 그 예배를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한 주의 삶 속에서 이긴 자로 예배자로 살다가 보니까 그러지 못했던 그리고 또 그렇게 해서 승리를 한 것을 전리품을 가지고 와서 성도들이 교제하면서 막 나누는 거잖아요. 난 이렇게 했더니 예수 안에 숨었더니 죄가 패스오버 하대. <웃음> 패스오버 단어를 몰랐나 죽음이 지나가더라. 사망이 나를 어쩌지를 못하더라. 어? 이겨봤다. 이겨봤다. 싸워봤다. 평안이 있더라. 막 폭풍, 폭풍과 해일이 치는데 마음에 이 에이레네. 샬롬과 에이레네는 달라요. 샬롬은 밤새 안녕이에요. 에이레네는. 전쟁이 휘몰아치는데 말씀이 주는 안에서의 그 고요함 음? 움직일 수 없는 그 평온함 진짜 에이레네죠 어, 그 이거를 한 주간 살아왔다 그리고 그 삶을 못산 것에 대한 그, 그 간절한 바람 내가 오늘 돌아오는 이 주일 공예배에 내가 이 하늘을 먹으리라 예수를 내가 삼키리라 그래서 하늘로 내가 살리라 그런 거로 준비되는 거죠. 그냥 그냥 와서 그냥 아, 돌아오는 예배. 아이고, 또 왔네. 아이고, 그리고 또다또 또. 아이고, 뭐 이렇게 예배가 빨리 와. <웃음> 뭘 빨리 와요? 빨리 오긴. 어? 우리는 그 빨리 빨리 와야 빨리 빨리 갈거 아니에요? 안 가시려고요. 그래서 두 번째 보세요. 토요일에는. 여러분 이 토요일이라고 제가 썼지만 사실은 무덤대로 했지만 준비일이에요. 사실은 주, 우리 그, 어, 그 저기 그 유, 유대인들 보면 안식 그 전날 금요일 날 저녁 5 시서부터 준비 들어가잖아요. 우린 토요일이 사실은 우리한테 준비일입니다. 토요일은 밤이 좋아가 아니라 <웃음> 준비일이에요. <웃음> 음, 예. 준비일에는 일단은 연보를 준비하시고 연보 헌금을 준비하시고 주일 설교 본문과 찬송을 찾아보고 예배와 주실 말씀을 위해 특별히 예배를 집내할 목사를 위해 기도한다 아, 사실 이,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정리하면서 어, 지금 금요일 날 저녁 5시 반 6시 어간에는 제가 아 어, 말씀과 찬송과 본문 뭐 관련 구절가 다 나와요. 그리고 그거를 우리 직분자들 또 예배를 섬기는 분들한테는 메일로 다 보내거든요. 어 우리 이것을 지금 은석 집사님 받고 계시죠? 그예 그럼 은석 집사님이 동산 그 담당 부장님이시니까 각 동산 방에 이걸 갖다 올려주시면. 동산 우리 섬김이들이 그쫙 동산 식구들한테 해서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금요일 토요일 여러분 본문과 본문과 관련된 성경 구절을 한번 묵상을 미리 해보세요. 우리 김부익 성도님이 쭉 그렇게 해 오셨는데 요즘 좀 들어맞고 계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전에는 이 본문을 보고 이 말씀 구아 이렇게 말씀이 흘러가겠다 했는데 요즘 좀 맞아 가시죠. 예. 그래서 예, 여러분들 이렇게 찬송도 어, <웃음> 제가 우리 없으니까 반주자가 없으니까 우리 이은하 성도님 그러더라. 어떻게 목사님은 이제 이제 됐다 이제 그 이제 다 나왔겠다 싶은데 어떻게 매주 모르는 찬송가만 이렇게 <웃음> 올리냐고. <웃음> 예. 그런데 저는. 그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찾는 찬송가는 가사만 찾아요 곡조를 찾는 게 아니라 나도 몰라요 잘. 가사만 보기 때문에 그 여러분들이 찬송가 올라오면 여러분도 가사를 좀 음미하시면서 곡조 연습도 좀 이렇게 좀꼭 해보시고 그래서 금요일과 토요일은 여러분 그 이제 앞으로 본문과 본문 관련된 말씀 구절과 찬송과 기타 또 교회 필요한 소식들이 다갈 테니까 살펴보시고 어, 그 준비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날은 토요일이죠 지나치게 피곤한 활동을 삼가고 너무 늦게 자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너무 늦게 자지 말라고 하니까 기준이 서로가 없죠 여러분들이 자는 시간에 한 시간 일찍 주무세요 우리 강성길 성도님 몇 시에 주무세요? 토요일, 토요일 날. 예, 그러면, 예, 그러면 이렇게 미리 준비하셔서 보통 9시쯤에 주무시는 걸로. 예, 새벽 1시를 넘기는 분들은 반드시, 새벽 1시 넘기는 건 일단은 주일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 12시 이전에는 내가 토요일 날은 어떻게든지 꼭 주무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는 주일을 위해 사니까 주일날 내가 주일날 내가 주일에 승리하지 못하면 한 주의 삶은 당연하죠. 주일을 승리하지 못했는데 한 주를 승리할 수 있다. 그거는 영적 전쟁은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내가 왜내 삶이 무력한가? 한 주간의 삶이 왜가 내가 왜 이렇게 지지부지하고 이렇게 지고 있지? 예, 틀림없어요. 여러분이 주일을 승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생각하십시오. 자, 그리고요. B. 태만이나 다른 사적인 모임을 구실로 어, 주일 공예배나 공적인 모임에 결석하면 안 된다. 예배 모범이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에 사적 다른 사적인 모임은 뭘 말할까요 사적인 모임 예, 여러분들이 사적인 모임을 공적인 모임처럼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에, 이렇게 효도한다고 연로하신 부모님 찾아뵙는 것을 예, 공적인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이 개명은요 육신의 부모 이전에 우리의 영적 부모인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게 우선순위예요 그리고 육적 부모를 공경하는 문제지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우선시 두지 않고 나는 오늘 바빠가, 바빠서 평상시에는 못 찾아봤는데 주일날 이때 시간 되니까 부모님 찾아 성경에도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부모님 찾아뵈니까 공적인 모 아니에요 그거 인간적인 사적인 모임입니다. 예. 물론 비즈니스 하는 것도 어, 비즈니스를 핑계로 해서 어, 공 예배를 예, 빠지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어, 손해를 보세요. <웃음> 예. 예. 비즈니스 내가 어,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좀 다르죠. 그 전문적인 직종. 그러니까 일태면 주일날 이렇게 돌아오는 일태면 이렇게 전문적으로 찾아오는 그 직종에 있어서 주의를 빠져야 되는 경우는 우리가 다 알아요. 그죠? 그러나 어, 평일에도 오픈하고 또 주일에도 오픈하고 또 주일날도 찾아가 보고 하는 그런 사업과 관련해서 주일 공예배를 게을리하거나 그것을 에, 그 핑계 대서는 안 됩니다. 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식이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장례, 또 결혼, 돌, 뭐또뭐 뭐 있어요. 어, 이렇게 뭐 환갑 잔치 뭐 이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예,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것들 때문에 예, 뭐 결혼식에 가야 된다. 뭐 장례식에 가야 된다는 것 때문에 예, 그 주일 예배를 결석하는 것은. 그것은 아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서는 안 됩니다 핑계 대 여러분이 이렇게 말을 했는데도 하는 거에 대해서는 당회가 뭐라고 하겠지만 그거야 뭐 그러나 알고는 그렇게 하세요 아 이거 내가 틀린 거구나 성경적 원리에서는 이걸 인정해 주지 않고 있구나 하, 그렇게 깨닫고 하세요 자그 다음 보겠습니다 1번 구체적으로 뭐,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요 성전을 이루는 부분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이므로 예배와 모임에 대하여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에, 여러분 이, 이게 음, 음, 이런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내가 공예배에 에, 참석해야 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우리의 몸이 이게 지금 우리가 등록성도들은 지체예요 팔, 다리, 눈, 귀고 이렇게 다 우리 안에 지체로 있다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각양 지체들이 왔는데 팔 하나가 안온 그런 조화되지 않는 그런 것이고요 성전에 한 넓판지가 뚝 빠져버린 그런 모습이고요. 어, 여러분들이 이 정말 이렇게 음, 멀리 멀리 이렇게, 이렇게 뭐 어떤 일이 있어서 갔을 때 아주 부득이하게 정말로 예배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갔을 때는 반드시 당회에 여러분이 가는 위치가 어딘지 뭐일태면뭐 애틀란타면 애틀란타면 애틀란타. 한국이면 한국 어디? 서울이면서울 어느 동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당회에 얘기해 줘서 당회가 한 주를 예배하든 한 달을 예배하든 그곳에 우리와 같은 그 성경적 가르침과 바른 말씀을 하는 곳을 같이 교회 당회원들이 찾아서 그곳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일단. 없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휴가를 갔을 때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휴가지를 갈 때도 자연경광 경치 좋은 곳을 먹, 생각하면서 가는데요 먼저 항상 염두에 둘 곳은 그곳에 바르게 예배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럴 자신 없으면 예배를 하고 어? 가거나 예배 전에 오거나 응? 안 가거나 <웃음> 저처럼 그냥, 그냥 휴가 때도 그냥 오거나 <웃음> 그리고 음, 정말 꼭내 아, 지체가 같이 있는 이곳에서 성전으로 어, 함께 예배하는 것이 옳은 거구나 공적 예배 안에선 내가 지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 몸을 이룬 지체이기 때문에 에, 오,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부득이한 일로 결석하게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에요. 당회에 미리 알리고 지도를 받도록 하십시오. 어, 우리 교회 지금 동산에 또는 동산 섬기미한테 이렇게 카톡이나 삐쭉 전화나 이렇게 알리고 됐다 그러는데요. 안 되는 거예요. 어, 당회에 알리십시오. 특별히 목사한테 알리십시오. 그래서 어, 이유가 뭔지 예, 그에 대해서 제가 잘 알고 또 필요하면. 어디로 가시는지 잘 제가 돕고 그 사실을 또 당회에 제가 알려서 당회가 한 같이 기도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을 같이 그러니까 반드시 당회에 알리십시오 동산 성비미가 소식을 들었을 때는 반드시 목사님께나 또 우리 당회 장로님 특별히 저한테 알리시는 것으로 하시길 그래서 지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 네. 아, 아멘 다소으로 하셨죠? 네. 자두 번째요. 예배당에 들어올 때의 태도입니다. 우리 같이 읽죠. 함께요. 모든 사람이 다 모임에 참여하되 불경건하게 말고 신중하고 품이 있는 태도로 들어간다. 이곳저곳을 향하여 예배하거나 절하지 말고 자리에 앉는다. 아요 설명이 뭔지 지금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여기 모든 사람이 다 모임에 참여해야 한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예, 등록교를 말하는 거예요. 등록교, 출석교와 등록교는 달라요. 어, 어, 에덴 개혁 장로 교회에서 어, 하는 예배는 등록 성도들을 위한 천국 축제입니다. 물론 그러면 방문자나 출석하는 사람은. 예배에 그러면 참여하지 말라는 건가? 참여하면 그러면 안 되는 건가? 아니, 그 얘기는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라 참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 말씀을 준비하는 목회자나 기도를 앞서하는 장로나 우리 임직자들 그리고 모든 예배의 순서 모든 것들은요. 등록 성도들을 위한 그것에 집중되어 있고요 그들을 위한 말씀이고요 그들에게 이루어지는 기도예요 하나님이 그들 다른 분 출석이나 방문자들을 와서 예배 가운데 불러주시고 함께할 수는 있지만 우리의 에덴개혁장로교회에서의 예배는 등록성도들만을 위한 천국축제라는 이 엄청난 구별이 있고요 축복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등록성도로서 에덴개혁장로교회 예배에 내가 왜 와야 되는지를 좀 생각해 보세요. 다른 교회 가서 예배할 수 있죠. 할수 있어요. 그럼 그때는 여러분들은 그냥 방문자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네. 여러분 첫 번째 보세요. 언약의 공동체 예배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약의 공동체 예배 공동체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인 성도로서 또 언약의 자녀들로 구성돼서 있기에 이것이 등록 성도들을 위한 예배 참여되는 이유예요. 그러므로 우리 그 부모가 부모가 등록 성도이고 또그 안에서 유아세례나 그 안에서 우리 입교자들이나 이번에 이제 우리 자녀들 그 지금 입교 준비를 좀 해야 되는 것 같아요. 13세, 14세 되는 그 그들이 우리 부모들 안에서 같이 그 구성원인 자녀들도 우리가 함께 예배에 참여해야 되는 이유가 이런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 우리 등록 성도들의 이기적인 우리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역 교회에 에덴 개혁 장로 교회라는 지역 교회 안에 옆에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 교회에서 내가 예배하는 것과 보통 사람들은 아 내가 저기 교회 가서 말씀 은혜 받고 아 내가 하고 싶은 찬양 하고 은혜 받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신앙 언약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예배하는 왜요?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정해주신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한 언약 공동체다 한 몸이다 그래서 이게 참 이런 부분이 생각하면 우리가 같은 신앙 고백을 한 같은 언약 안에서 성도로서한 자리에서 같이 예배한다는 이것이 얼마나 큰 하늘의 축복이고 축제이고 기쁨인지를 한량없이 맛보는 거죠 그래서 등록성도가 누가 한 사람이 빠지는 것에 대해서 당회를 유시하여 온 성도들이, 동산 성규미들이 관심을 갖고 묻고 찾고 찾도록 찾고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런 이유이죠. 언약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서 8장 35절 함께요.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우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여기 보세요.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그러니까 다 함께 그. 그 언약 공동체 안에 여자들과 아이들이 함께 느헤미야서 12장 43절 함께요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스루바벨로 말미암아 성벽이 재건되면서 이날에 벌어지는 그 하늘의 기쁨을 지금 다 함께 누리는 모습이에요 그 다음 볼까요? 한 세대가 다른 세대와 함께 예배함으로 언약을 대대로 상속하게 되는 겁니다. 어린이들은 부모와 함께 예배드릴 때 부모를 통해 예배를 배웁니다. 어. 여러분, 그 어, 우리가 어, 어, 우리 자녀들과 같은 그 언약 안에서 우리 태어난 어린 자녀들을 같이 부모님이 같이 신앙 안에서 예배하는 것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필요해요 왜요? 어, 자기들끼리 보고 배울 수 없는 예배의 엄숙함과 경건함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의 예배의 마음가짐과 태도는 엄마 아빠의 예배의 태도와 자세를 통해 자녀들이 보고 배우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냥 예배당 안에 우리 자녀들이니까 그냥 뭐 성령께서 뭐, 뭐 어느 순간 그냥 말씀이든 뭐든 막 성령이 하겠지 하고서 부모가 어 자기 예배만이 아니라 어 자기 예배만 하는 게 자녀들이 예배에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를 자녀들한테 미리 준비일 날 주일 전에 토요일이든 금요일날 아빠가 예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줘야 돼요. 아예 뭐 예배당에 왔으니까 뭐 예수님도 금하지 말랬잖아 어린 아이들 오는 거 금하는 거 아니잖아. 에? 그리고 뭐 이렇게 자유롭게 그냥 뛰어다니면서 뭐 그러다가 얻어 걸리겠지 말씀이 걸리고 뭐 그래서 아니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미리 가르쳐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부모가 어떻게 예배하는지를 보여주셔야 돼요. 그 그냥, 그냥, 뭐조그히그 있어, 그냥, 그리고뭐그용히만 있어 그게 아니라 미리 아빠가 모든 순서에 참여시켜야 돼요. 찬송 거기에 같이 찬송해야 되고 기도하는 것. 손 모으고 같이 기도에 듣도록 해야 되고요 말씀 듣도록 하셔야 돼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도 아이뭐 예수님도 그만 아니요 그렇게 여러분 하셔서는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 잘 가르쳐서 엘리멘터리 유스 예배 올라갈 때 그것이 몸에서 잘 부모한테 보고 배운 공예배 속에서 같이 배운 것이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배의 엄숙함,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 등은 또래 집단끼리만 드리는 예배에서는 결코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별로 나뉘어 예배를 드리거나 시간대별로 분리하여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됩니다. 어그 부모와 자녀, 노인과 청년 등 모든 회중이 다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청년 예배, <웃음> 뭐또 독신자 예배, 그다음에 뭐또 특별 예배, 뭐그뭐 그, 뭐 간호사들 뭐 변호사들을 위한 뭐 그들은 뭐, 뭐 주일 날 어려우니까 골프 치러 가는 사람들을 위한 토요일 날 특별 예배 이런 거 없어요. <웃음> 그 예배? 아닙니다. 왜요? 부모, 자녀, 노인, 청년, 남녀, 노소, 부녀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듣게 돼 있거든요. 청년만 특별히. 그 한국에 가면 연예인교회에 있어요. 연예인들만. 거긴 연예인들만 가야 돼. 연예인이 아닌 사람은 등록이 안 돼. 그 그거 아니죠. 그러니까 이렇게 특별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언약 안에서 보여주는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누나 오빠 형제 자녀 이렇게 다 언약 안에서 함께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자비그 이게 그 예배당에 들어올 때의 태도에 대한 그 설명의 비예요. 불경건하게 말고 신중하고 품이 있는 태도로 들어간다. 여러분 그 예배당에 들어올 때의 태도예요. 이것이 화장과 옷차림은 단정하게 한다. 사람들의 눈길을 끄는 노출이 심하거나 지나치게 화려하거나 고가인 옷차림은 삼가야 한다. 예, 저, 저희 교회는 이, 그 다들 넉넉하지가 못해서 이렇게 고가의 옷차림은 제가 고가의 가방? 뭐 있죠? 뭐, 뭐 무슨 똥? 에, <웃음> 자 디모 데전서 2장 9절로 10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땋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우리가 같은 성전으로서 이렇게 거룩한 제사장이고 제물로 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 집중에 방해되는 어떠한 것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괜찮아. 나는 예수님도 팔레스타인에 그 샌들 신고 다녔으니까 나도 뭐 맨발에 샌들 탁 그런데 다른 사람이 그것으로 방해가 되면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나는 괜찮지 나는 나는. 나는 더우니까 우리 장현성도님은 우리 다 추운데 옷 입는데 본인만 괜찮아. 아니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래도 노출 심하지 않잖아요 <웃음> 노출이 심하게 이렇게 그냥 그 자기는 근데 다른 사람이 집중이 안 되잖아 <웃음> 우리는 뭐 우리 이쁜 효손이만 조심하면 돼요 음. 예배 시간을 지킨다 아, 우리가 만나는 분이 예. 누구인지를 생각하고 예배 시간에 지각하지 않도록 한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그 삼위 하나님 안에서의 그 같이 만남에 대하여 늦으실까 생각해 보세요. 사모하고 그 안에서 그것을 준비하고 적어도 예배 시간 30분 전에 도착해서 교제를 나누고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찬송 연습에 참여한다. 아 이게 참 사실은 장로교 헌법 안에서 권장사항이에요 도착해서 기도로 준비하고 또 여러분 준비 찬송은 없습니다 준비, 찬송을 무슨 준비 찬송 연습은 하는 거예요 찬송 연습을 해서 같이 참여하고 온 가족이 자리에 함께 앉아 예배를 하는 겁니다 부부가 이렇게 좀올때 <웃음> 조금 차 안에서 다쳐 다 탔어. 그런데 그냥 같이 앉았으면 예배가 안될것 같으니까 그냥 그냥 따로 앉거나 자녀들은 너희들은 너희들은 저쪽 가서 하고 우리는 이렇게 그러지 않고 가족이 함께 앉아서 예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우리가 궁금한 거 이곳저곳을 향하여 예배하거나 절하지 말고 바로 들어와 자리에 앉는다라는 설명이 뭐냐면요. 중세 로마 카톨릭 성당은요 웅장한 건물에 화려한 장식들 그리고 온갖 우상들과 성화들 성화라는 게 그림이에요 성화들이 가득하여 신비감과 경외감을 자아내게 하였고 사람들은 말씀 대신 이렇게 외적인 모습들을 통해서 종교심을 만족시키고자 하였습니다 이러한 습관을 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만 카톨릭 그 성당에 들어가면 웅장하고 뭔가 이제 그 성화라든지 뭐 이런 그림들 또 건물 이런 것들에 가서 거기에 어떤 그 자신의 그런 신앙심을 표현하는 거. 그 예배라는 거예요. 그게.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교회가 사실 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꾸미지를 않아요. 어, 그 심지어는 십자가조차도 안 걸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어? 네. 십자가조차도. 이 강대성이 이거, 이거 이거 보이지도 않죠. 이 이십자가 있어가지고 제가 저 강대성 얼마나 그냥 못마땅한 마음을 그그갖고 여기 뛸려고 했었어요. 이것도. 근데 이건 지나치다. 어? <웃음> 그저 네. 근데 어떠한 것으로도 시선이 거기에 빽. 보이는 것에 시선이 뺏기지 않도록 막, 막 앞에다가 이게 여러분 여기를 예쁘게 꾸미고 꽃도 갖다 놓고 하는 게 뭐가 잘못됐어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다가 꽃을 갖다 놓으면 그 아침부터 새벽부터 토요일 날 그걸 준비하고 주일 날 와서 그꽃 장식을 한 분은요. 꽃을 봐요. <웃음> 꽃을 봐. 그리고 꽃이 좀 삐뚤어지잖아. 자기가 꽂아놓은 건데 이게 꽃이 각도가 우겨지면 말씀이 집중해서 안 들려지고 찬송이 안 나와 그래갖고 그 쉬는 시간에 와가지고서 그걸 이렇게 바로 이렇게 잡아야 돼 화려하게 예, 꾸미는 어떤 것에 예, 예배하는 들어올 때 이쪽 여기 가서 막 이게 거기 가서 하고 그런 노만 카톨릭의 그런 잘못된 것을 습관을 없애려고 어 지금 하는 예배 모음에서그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것저것 가서 끼웃끼웃하면서 예배하지 말고 절하지 말고 곧장 자리에 앉는다. <웃음> 예, 예배당에 와서는 말씀 외에 다른 외적인 것들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꼭요 예배당에 들어오기 전에 태도예요. 이것이. 세 번째 예배의 시작입니다. 예배 모범에 있는 그대로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요. 회중이 다 모이면 목사는 존귀한 하나님의 이름을 예배하자고 엄숙하게 초대한 후에 기도를 시작한다. 회중이 예배하는 곳에 특별한 방법으로 임재하시는 주님의 측량할 수 없는 위대하심과 위엄을 모든 경외와 겸손으로 인식하면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우리의 무가치함, 그러한 위대한 일을 할수 없는 우리의 전적인 무능력함을 고백한다. 진행되는 모든 예배에서 용서와 도우심과 용납하심을 위해 겸손히 간구하고 들은 말씀의 특별한 부분에 복을 내려주실 것을 간구한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중보로 할 것이다 아, 여러분 어, 어, 어떻게 해요 이거 이거 지금 계속 해요 아니면 다음 주에 해요 네, 희수성도가 다음 주에 하래요 그 예배의 그 순서가 하나하나가 굉장히 우리한테 가르쳐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냥 읽어나가면 놓치는 게 있, 있을 것 같아서요 오늘은 그 예배에 대한 준비와 예배당에 들어오기 전에 태도만 살펴보고 다음에 나머지 세 번째, 네 번째를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